그고 A랑 상전의 길이를 레슨하는 여기 보니까 여기 전사각형이 여기 데 여기 전사학생들이 내일 애플 때 보여서, B가 보여서 형전이 B가 되나와서 이 사각형의 사각형들에 형전의 길이가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5대의 차지 길이 4대의 코드에 3번이 이렇게 <목소리도> 에, 지났을까? 에,